일주에는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일주 중에서 오늘은 4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 혹시 한번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0개 중에서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일단 배우자 문제, 이성 문제, 결혼 전에는 이성 문제, 결혼 후에는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이런 부분에서 자, 일주보다 일단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개가 있습니다. 일주. 일주. 60개 중에 4개를 제가 뽑겠습니다.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배우자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출산 퇴근할 때 결코 일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잡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갑신일주 이렇게 보겠죠. 갑신. 갑신일주와 을류일주. 그 다음에 경인일주. 그 다음에 신류일주입니다. 태어난 날이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신일주. 자이 하나만 가지고 이한 개만 가지고도 결혼 전에는 이성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소갈이가슴 말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결혼 후에는 배우자 문제로 갈등을 심하게 한다. 그 어떤 일주보다도 심하게 갈등을 겪습니다. 배우자 문제 대립, 근본적으로 서로가 대립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을류일주을류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 어쨌든 불편하다. 이렇게 보겠죠. 세 번째, 경인일주 경인일주 네 번째, 신묘일주 이네개 중에서 그래도 이 경인일주가 조금 그래도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이세 개는 대립이 반습니다. 혹시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결시다면은 제 이야기가 결혼생활해서 어느 정도 사신분들은 제 이야기를 금방 인정하게 될 겁니다. 물과 기름 관계처럼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확점 서로가 코트가있게 틀릴까?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오행상 목이요 얘는 금입니다 얘는 금이 배우자 자리가 목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극을 하니까 간목으로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간목이 신경질을 부르겠죠 신경질 성질을 낸다 이걸 이야기겠죠 성질을 내니까 신과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서로가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그갑목 입장에서 볼 때는 신목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신목, 신 배우자 입장에서 볼때갑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다 이걸 얘기하겠죠. 을류는 더욱더 심합니다. 이갑신보다더 심해요. 굉장히 왕주왕이다 이걸 얘기하죠. 이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상이 많다. 그래서 을류일주는 어떤 성향이냐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렇지? 여성들 같으면은 여성은 타인을 선택한다 이걸 이야기해 타인을. 타인을 선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요. 여기는 그냥 돌직고 치고 받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신류일주는을류일주와 마찬가지로 은류 지금. 가장 극하게 대립을 한다.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통성이 없어요, 용통성이. 용통성이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경인은 그래도 조금 용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인 일주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값인이 모든 것은 남자는, 남자는 배우자 문제하고 배우자 문제하고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여자는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두 가지를 겪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와 자녀로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있다면, 정말 아내와 자식이 정말 등을 돌리고 나가기 때문에 홀로 남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괴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말 괴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괴롭다. 괴롭다 한데 여기는 자식을 을류일 줄은 다르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자식을 끌어 안고 가는데, 그를 안고 가는 것이 그것이 또 근심과 걱정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어쨌든 이럴 저러도 남자에게는 배우자 문제와 자녀 문제, 아내와 자식으로 인해서 이일조는 맘고생은 심하게 한다. 이혼을 해도 결국 뭐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단 하나 은류는 자기가 품고 있어도 가슴 말이 하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간다. 처와 자식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홀로 남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식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값신 일주는 어떤 거냐? 배우자 문제로만, 남편 문제로 서로가 성격에 맞지 않고 치고받고 할 것이다. 굉장히 괴롭다. 괴롭다는 걸 얘기를. 그런데 남자는, 여자는 어떤 부분이냐? 배우자 문제 한 문제로 골치는 아프지만,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홀로 돈을 벌고 나가야 하니까 정말 맘고생이 심하다 심하다. 이걸 야기죠.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면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됐다면 남편에서 위자료 받기가 힘들고 혹은 이혼을 해서도 남편한테 위자료는커녕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바로 이 6, 이 60개 중에 이네개 해당이 되는 배우자 일지에서 값인 을류 경인 신묘 일주의 특성이 다른 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출산 택일할때 이러한 날짜는 잡지 않아야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닌 상이 날짜는 잡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도 이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주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배우자 문제 종 전에 했지만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는 이성 사귀에서 갈등과 아픔이 많이 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 문제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남자는 배우자와 자녀 문제에서 제가 종 전에 그럴 것이다 그럴다 이야기하고 여자는 남편과 직업, 돈, 생활전선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헤딩하고 나가야 하니까 그것 또한 마고생이심하라 그래서 이 날짜를 일주를 잡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타주도 중요하죠. 타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한 가지만 놓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주만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튼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일주 주변에 이런 사람은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노출됐다 좋지 않게 노출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단 어떻게 하는게 좋느냐 바로 이렇게 갑심이면 자가 있으면 좋겠죠 자가 자가 들면 신자가 들어와서 이 극함이 없겠죠. 얘가 물콜 터주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갑신일주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 왜 얘가 파괴될 때 오가 돌아서 파괴를 시킬 때 그대로 겪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서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경법에서는 뭐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다 갑신을류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다 혹은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다 을류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다 누가 먼저 죽냐 남편이 먼저 죽습니까? 이렇게 값신일는 여자라면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남자라면 아내가 먼저 죽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병원에 들고 고통을 받느냐? 고통을 주는 것은 간목이 죽습니다.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얘 예,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예민하래서 치고받고 하겠죠. 누가 먼저 죽냐면 성질은 치가내고 성질은 화를 치가내고 예민하게 자기가 예민해지고 죽는 것은 먼저 본인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죽는 것은 당사자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당사자. 당하는 사람은 여기는 먼저 죽지 않고 먼저 위가 병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본인 당사자가 먼저 병든다.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본인이 병들고 서로 갈등과 갈등 속에서 본인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싸우지를 말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얘가 죽냐, 위에 있는 사람이, 극하는 사람이 죽냐, 이렇게 된다면, 경 자체는 일방적으로 극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극을 합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는, 밑에 극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더 심하게 받습니다. 상처를. 그러나 여기도 똑같지. 여기는 상처가 덜해 여기는 상처. 양쪽이 다 상처를 받아요. 두명다상처 받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먼저 천간이 먼저 죽는다. 그래서 겨우인 남자라면 남편이 먼저.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극을 받죠. 극하죠. 강하죠. 그래놓고는 강하게 휘두를 까고 자기가 먼저 죽죠. 신, 묘도 강하게 여기 극하고 죽는 것은 먼저 죽는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다. 남편 일주다. 남자 일주다 면 남자다. 먼저 죽는 것이고 이게 여자다 면 여자 일주다 면 여자가 먼저 온갖 극하고 본인이 먼저 죽겠다. 죽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해야겠죠. 떨어져 살아야겠죠. 이혼하고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타고난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돌을 닦아야죠. 절대 이렇게 이건 갖고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서로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터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 터치를 하지 말아라. 간섭을 해서 싸워서. 고쳐지지가 않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싸워서 고쳐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서 고칠 생각하지 말고 설득시켜서 고칠 생각하지 말아라. 설득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피하라. 이걸 이야기해 피해버리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걸이야기죠 어차피 주어진 운명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대화로서 아무리 좋은 택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힘듭니다. 싸워서 고쳐지냐 절대 안고쳐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두 번째 어쨌든 이런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칠 때도 이름을 칠 때도 이 아내를 반대 수을 갖고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줍다 여기는 금하고 목 여기에서도 이 알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 수, 목을 잡아줘야겠죠. 금, 수, 목 여기도 수에 관계된 거 그래서 이 수에 관계된 걸 가지고 장명에서 여기서 나오는 사본오행이라는 것이 여기서 사본오행이 나옵니다. 이 수를 가운데 글자의 사본오행을 잡아주는 것이 장명에서 가장 좋다. 그럴 때 부부와의 인연을 조금이라도 좋은 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60갑자 중에서 이 4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